그래서 왜 없냐면은 네. 어자왜 그런지가 찾아볼게 네? 음? 그러면 선생님이게요 예로 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 예를 어때요 그 a가 마이너스이고 네. a a는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n은 2인 경우는 어때요? 마이너스 2 A 9인가아 음. 네. 이렇게 나오면요 2에 네. 마이너스 2인데 이 친구는 네. 허수에요 아, 그래서, 아. 네. 아, 여기서 이제 실수인 것만 짜증 짜증나고 그랬으니까요. 네. 그렇군요. 아.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? 어허. 어, 원이 파악하는 것까지 너무 잘하시네요. 대박.